아, 니가 해. 이리 와. <웃음> 가져와. <웃음> 네가 가져와. 세상아. 누가 누가 그렇게 예뻐. 아, 세상아. 어. 어제 네? 시작. 아! 이건 말도 안 된다고요. 이거는 말도 안 돼요. 왜요? 페북왜 이쁘냐고요. 아, <웃음> 은세 <은샘> 언니 자리인데. <웃음> 네가 대신이래. 대신이라서 도장 계약서에 도장 찍었어. 야너 도장 찍어. 발 도장 찍어. 펜포지 네 도발 도장 찍어. 발 도장 찍어. <웃음> 찍어서 등기 보내. 근데 너 이거 왜 테이프 붙여 있어 여기? 어 그럼 뜨거져가지고 손 채가 부러뜨려서. 지금 나오면 내가 일단 빠져놨어. <웃음> <바라봤어>. 아니 꾸밀 <웃음> 생각은 안 하고 테이프를 붙여놨다고? 안 <웃음> 실추다고요. <웃음> <웃음> 우리 사무실 추워요. 옷에 니이그 비닐 겠어 뭐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왜 뭐야? 언니 봐봐. 왜? 올라갈게 어안 보여? 어디 왜? 페퍼 왜? 어, 어. 어떤 것 때문에 저 위에 가아공 때문에? 왜그러죠 줘. 네가 가져. 네가 가져. 네가 가져. 여 네가 가져와. 이리. 이리. 네가 아, 해. 이리 네가 해. 이게. 아, 네가 해. 줘. 아, 아, 가져와. 네가 아, 가져와. 가지 오라고 네가 할수 있어 이리 너무 <웃음> 자리 없어졌어 진짜 물어 하는 물고, 나 하는 너 물어! 물어! 나! 나! 나! 나! 태왜 뭐 그래? 왜? 왜? 왜? 아 왜? 아 왜? 아니거 네 아니야. 아, 네 아니게 아, 네 아니에요. 아니게 어. 네 아니에요. 니게 아니에요. 진한 냄새 나서 그래요? 근데 네게 아닌데 어떡해? 네거 아니에요. 네거 아니에요! 꼬부가 <놀람> 벌렁벌렁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왜 음. 안먹어? 또 혼자 있으니까 안먹어 어 오이치 오이오이 먹었어 또그 잘 먹어 오이 맛있어 먹을래? 는데파 귀가 막 있는 것도 신기해. 아니, 저번에 는이가방에 들어가 있더라 했더니... 그러니까 <웃음> 야, 거기 편해? 일어났어, 일어났어요, 일어났어요, 일어났어? 아이고, <웃음> 어머, 누가 이렇게 어울려? 여기 가니까 키위도 있고 어? 코코? 코코 코코 오랜만이지 않아? 코코? 원반도 있는데 코코도 있어 어, 여기 봐봐 운동장 오메가모로?